이번 시간에는 대구 북구 쪽에 아파트 실거래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도 많이 되었지만 북구 쪽에 물어보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파트 분양하는 단지들이 좀 많고 기존의 아파트들도 애법 좀 있다 보니까 북구 쪽에 아파트 동향이 어찌 될것인가 그리고 또 북구 쪽에 아무래도 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애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북구에 뭐큰 평수 아파트들 뭐 팔려고 하는데 잘안 팔리고 있다. 하지만 북구도 또 북구 나름대로 또 북구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도 형성이 되어 있고, 신도시 형태로 뭐또이마트도 있으면서 대단지 아파트들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구쪽에는 그나마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 북구쪽의 실거래 동향을 한번 보면 금액대열이 계속해서 많이 좀 하락해서 거래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단 북구뿐만 아니겠지만 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대구뿐만 아니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갭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실수요자 위주로 어느 정도 거래가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투기나 투자로 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고 기존 아파트 어뭐 가격 자체도 올랐는 것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뭐대구뿐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팔수 있는 아파트는 빨리빨리 처분을 해야 되고 현재 가격이 마지막 가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격 하락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단지 그 하락폭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한다는 하 것은 기정사실인데 단지 그 하락폭이 얼마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은 장기간 걸쳐서 뭐 하락폭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아무래도 기존의 아파트들을 어느정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뭐 기존의 실거래 가격들을 보게 되면 3억대, 4억대에서 거래된 아파트들, 그리고 1, 2억대에 거래되는 아파트들, 그리고 뭐 5억, 6억, 7억대까지도 아직까지 뭐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을 잘 확인하셔서 뭐큰 손해를 안볼수 있는 입장에서 뭐 매매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아파트는 사실 마음을 비우고 어느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라고 저는 뭐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은 또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간에 팔지 않는 분들은 이 영상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평생 그냥 그 동네에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바는 없죠 일단 그러면 한번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달에 북구 쪽에 실거래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은 9월 15일 날짜로 7곡 천구 22평에 1억 6천 동천동 7곡 화성 14평 28평에 3억 5천 심산동 17평에 1억 4천 5백그 다음에 7곡 3차의 보상이 1억 5천 여 보면은 북구는 1억 2억 3억대 거래가 좀 있고요 옥현동에 이편한 세상이 32평에 5억 9천, 그리고 뭐 칠곡 쪽이고, 거의 1억대가 좀 많이 많이 보이네요. 뭐 전체적으로 쭉 보시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3억대 대한 뭐 33평에 3억 3,500, 그리고 3억대 9천, 1억대, 그리고 대구역 오페라, 대구역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 어디 갔노? 예. 네. 35평에 5억 2,900에 뭐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코롱하늘채 42평에 6억 8천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또뭐 1억대 주 거래가 되고 2억대에 거래가 되다가 어 심산동 마찬가지 쌍용예가지 싶은데 3억 5천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화성파크 40평이 4억 6천 그리고 나머지 다 1억대 거래가 되었고 좀 내려보면 거의 뭐 북구가 생각으로 1억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복현부르죠. 뭐 29평에 3억 8천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뭐 나머지 다 2억대 한신드 슈턴벨리스죠. 34평에 4억 1 5 29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억대 거래가 되다가 고성동에 오페라하우스 마찬가지 거래가 35평에 5억 4천 8백 롯데, 태전동 2억 2천 6백 그리고 나머지 다시 1억대 가다가 한신주포로에 휴스턴 더 휴웨스턴이죠. 더 휴웨스턴이 34평에 4억 2천 33평 거래가 되었고 오페라 마찬가지 35평에 5억 4천 그리고 오페라가 좀 거래가 많이 되었다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25일 날짜로 해서 35평이 4억 9천 그리고 쭉 1억대의 거래들이 좀 많다 가요. 삼격대우뭐 1억대고 어, 협성 강국에 있는 33평이 어, 4억 3천 5백 그리고 대부분 태전동 칠곡 쪽이 좀 거래가 되었다가 읍내동에 46평에 4억 6천 0백 부영 3억 그리고 다 1억대입니다. 1억대 쭉 거래가 되고 어, 한신, 휴, 33평에 3억 4천, 2억대 거래가 일부 좀 이루어지고요. 어, 거의 북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1억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 오페라하우스 자체가 거래가 35평에 좀 거래가 좀 되었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 복현 프로지오 33평에 4억 8백, 그리고 화성 센트럴파크, 뭐 이어 옥현 아이파크 33평에 57600, 억 거의 3억대, 2억대 위주로 좀 거래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전동에 마찬가지 33평. 이게 광신 뭐야? 뒤에 나오지가 않네요. 여기 보게 되면은 광신 프로그레이스라고 아파트가 지금 33평에 4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도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억대, 2억대가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서구보다는 거래량이 월등하에 좀 많은 편이고 남구도, 남구보다도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태전동 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1억대 아파트들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 1억대, 2억대 마찬가지 거래가 되고 침산동에 50평에 5억 4천, 침산무직개 2차, 그리고 뭐 유니버샤드 동변동에 31평이 어 선수촌 아파트죠. 2억 7천 6백 거래가 되었고 나머지 그 1억대가 생각외로 상당히 많아요. 우암동 마찬가지, 동천동 마찬가지, 대전동도 그렇고 어 동천동에 1억대, 상격동에 1억대. 거의 1억, 2억 대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거래가 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대구 오페라 스위치이죠 오페라 스위치, 스위첸 35평에 6억 1,313만 원이가. 그리고 대부분 농은 한신 드휴 뭐 30평에 4억 3천. 날짜는 15일 날짜. 그리고 대구역 오페라 W 35평에 5억 3,510 만 원의 거래가 되었고, 어, 그리고 광전역, 광신 프로그레이스 33평에 4억 8천, 동천동 마찬가지, 70, 마찬가지 거래되었는 것이 33평에 3억 5천 정도. 평균적으로 예전 금액보다는 대부분 금액이 좀 낮게 거래가 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복현아의 파크 마찬가지. 오키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33평에 5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오키아이파크도 눈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화성 센트럴파크 마찬가지 조금 거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1억대의 아파트들 오키프로지오도 뭐 25평에 3억 9백 마찬가지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브라운스톤 광복 24평에 2억천 거의 2억대 1억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달수구하고 서구하고 틀리게 분양권으로 크게 많이 거래되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1억대 아파트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대신 거래량은 거의 뭐 달수구하고 맞먹을 정도로 1억대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뭐 연경대광, 계 로젠비행, 버스 등뭐 이름도 엄청나게 깁니다마는 뭐 그렇게 또 거래가 되었고 뭐 대부분 다 1억대다 생각외로 서구보다도 더 많게 1억대의 아파트들 인부 물론 칠곡 뭐 그쪽으로 아파트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된것 같고 복현동 청구 22평에 2억 3백 대전동, 금호동, 대현동 마찬가지 지금 뭐 대연 LH3단지 뭐 1억 대부분 1억대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지금 그나마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되었는게 대구의 오페라 W 35평에 5억 2천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서구에 보통 보면 은 1억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조금 되었는 걸로 보여지는데 서구보다 적어도 한 3, 4배는 많게 북부 쪽으로 1억대에 2억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심있게 한 번씩 보여지는 게 되고요. 오페라 W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실제 뭐 6억 4천 이상까지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들인데 지금 현재는 35평에 5억 3천, 청수도 44층에 아주 좋은 편인데 거래량이 조금은 있지만 은 실제 거래 금액은 계속해서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어 북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 북구 같은 경우는 1억대 2억대 아파트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뭐 5억대 4억대 뭐 노원 한신더휴나 아니면 대구역 오페라 W 같은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이 계속해서 하락되면서 거래는 그나마 가장 높은 금액으로 어, 지금 6억대에서 5억대로 뭐 거래 금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금액이 하락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얼마나 하락할지는 어, 정확하게 확인은 할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뭐 실거래 현황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 같은 경우도 7월에서 9월 마찬가지 최고가 순위를 보게 되면 은 코롱 하늘채가 64평에 10억, 심산프로지오가 48평에 8억 대부분 평수가 좀큰 것들이 뭐 최고 순위를 당연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 순위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헬스데이터 대구의 오페라도 43평에 실제 입주는 2024년인데 6억 6,7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5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침산하선파크 39평에 6억 2,900 어, 30평대 치고는 6억대로 뭐 사실 어, 입주는 벌써 뭐 분양권이 아닌데 가격이 이 정도로 또 올랐는 부분들 뭐 대구 오페라 스위칭 같은 경우도 입주는 24년인데 48층에 35평 6억 1313만원인가요? 2편안, 마찬가지 복현, 32평 5억대. 뭐 사실 북구 같은 경우도 어 따져보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억에서 8억 6억대까지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고 5억 6억대가 어느 정도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 15위에서 뭐 18위 정도는 평균적으로 4억대의 아파트들이 실제 거래가 좀 되었고 어, 분양권 거래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기존에 적어도 한 10년에서 뭐 5년 정도 되었는 아파트들이 일부 거래가 좀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칠곡이북구로 통합되면서 칠곡 쪽에 1억대 2억대 아파트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되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북구도 거래량은 서구보다 월등하게 많고 달서구보다는 적고 남구보다는 많은데 1억대에 2억대의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북구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어, 대구 전역에 아파트 최고가의 순위나 실거래 가격을 영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